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작업 시트의 B2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블럭을 설정해주시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제2작업을 클릭해주시고 B 2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c t r l V를 하겠습니다. 셀의 너비가 좁으면 숫자가 샵으로 표시가 됩니다. 글자도 좀 잘렸기 때문에 B부터 H까지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잘리는 글자나 샵 표시가 사라집니다. B11셀부터 G11셀까지 블럭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상단에 맞춤 탭에서 셀 병합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글자를 적어주시고 H11셀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판매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AVERAGE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AVERAGE NUMBER는 평균을 구할 수를 말하죠. 저희들은 판매금액이니까 판매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전체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 17만 5천원이 되려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목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데이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수식 셀은 저희들이 찍어뒀던 h11 셀이 맞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 찾는 값은 174,750원이 175,000원이 되길 원하죠. 그래서 175,000원 적어 주시고 값을 바꿀 셀에는 욕창예방 매트리스의 판매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욕창예방 매트리스의 판매금액이 들어있는 F3 셀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을 눌러주시면 17만 5천원이 되고 욕창예방 매트리스의 금액이 14만 천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급필터를 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가 복지연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카테고리와 구매자 수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조건의 위치는 B14 셀부터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B14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 그 다음 조건이 카테고리가 복지연구라고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복지 연구를 적어 주셔도 되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구매자 수는 100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000 0 적어 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완성됐는데 조건을 뭐 블럭 씌워서 테두리 선을 주셔도 되고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만 추출하라고 했죠 원하는 내용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필드 명만 따로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 상품명, 떨어진 내용을 같이 포함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됩니다 판매금액부터 재고량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해 주신 다음에 복사 위치는 b 1 8셀부터니까 b 1 8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필드명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필드명만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표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에 필터 옆에 있는 고급을 클릭합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체크해 주시고 조건범위는 B14셀부터 C15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복사 위치는 상품코드부터 재고량까지 씌웁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필드명에 해당하는 내용만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제가 잘못 읽었네요. 복지연구 이거나 라고 했죠. 이거나는 조건을 같은 줄에 적으면 안 되죠 같은 줄에 적으면 이 고가 되죠 그래서 테두리 선을 눌러서 한칸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줄이 달라야 이거나가 됩니다 블럭 씌워 주시고 홈탭에서 모든 테두리에서 좀 선을 이쁘게 바꿔 주겠습니다 내용은 여기는 필요 없기 때문에 행머리글 식구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표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고급을 누르시고 깜빡이는 범위가 맞으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 전체 평균이 들어가는 게 싫다 하시면 블럭 씌워서 원하는 범위까지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조건 범위 카테고리부터 1000 이상까지 씌워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체크하시고 상품 코드부터 재고량까지 씌우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복지 연구이거나 천 이상인 값만 구해지게 됩니다